어린 아이의 순수한 기도 힌두교에서는 푸자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푸자 또는 푸우자라고도 하며 힌두교, 불교 및 자이나교에서 신들에게 경건한 경의와 기도를 하고 손님을 맞이하거나 조상을 기리며 영적인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수행하는 예배 의식을 뜻합니다. 일종의 우리나라의 제례 또는 제사 의식과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한 아이는 할아버지가 매일 저녁에 푸자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예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도 혼자서 모든 의식을 수행하기를 원했지만 늘 할아버지가 푸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할아버지가 푸자에 늦었습니다. 기회를 본 아이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할아버지가 와서 이것을 보았고 할아버지는 벽 뒤에 숨어서 몰래 이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가 사용했던 향, 스틱과 다른 모든 재료를 사용하여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을 한 후에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할아버지를 건강하게 유지하게 해주시고 할머니의 무릎 통증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나에게 초콜릿을 주겠어요? 하나님, 나의 아빠와 엄마를 돌보아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나를 돌보겠어요? 내 모든 친구들이 늘 멋지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나와 놀아주겠어요? 또한 집안의 개를 돌봐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도둑들로부터 누가 우리 집을 지켜주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 당신 자신을 돌봐주세요. 왜냐하면 당신에게 만일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우리 모두를 돌보겠어요. 어린아이의 이 단순한 기도를 들으면서 할아버지의 눈에는 그런 사심 없고 단순한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솟아올랐습니다.